타투야 일로 와봐 타투야 아니 타투야 우와 야 누가 나깔번질해 타투야 아니 깔번질 하는 게 아니라 옳지 아! 손 밟았어 너왜 자꾸 나 요즘 밟아? 아니 그렇게 놓으면 엄마가 그걸 어떻게 놓.. 누... 야너 너무 욕심쟁이 아니냐? 저기요 어떠 씨, 님 너무 욕심쟁이 아니에요? 그럼 내가 뭐? 아구 누워야 아 타투가 이 베개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난 타투 군대기. 미미. 어, 백설이다. 여기 어민들아 여기 제자리에요. 예 여기 제자리라고. 아, 아, 아. 아... 어? 근데 반응도 없네. 타투야, 나랑해. 아니 근데 여기 내 자기잖아, 타투야. 여기 내 자리지. 어, <웃음> 하지 마. 타투 <웃음> 하지 마. 어, 하지 마. 알았어. 미안해, 미안해.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우 귀여워 귀여워 하지마?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안 웃기 안 웃기 안 웃기 하투야 근데 진짜 여기 내네 자리인데 베개를 다 뱉어 베개를 밤만 뱉어 아, 덥지 않아? 나도 더운데? 조금만 반반 우리 반바지 판, 까 판, 한 판, 한 판, 한 판, 한 판, 한 판, 한 판, 한 판, 한 <웃음> 야, 진짜 거짓말. 쓰고 반만치 나눠놓어. 욕심꾸러기야. 야, 너누 거야? 그냥 너해 그거.